동맥경화증 병력의 고령자가 폭행을 당하여 심장마비사한 경우 재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08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미니슈퍼 내에서 외상문제로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밀려 넘어져 급성신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당의 약관에서 면책조항으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제분류 항목 15호에 의하면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 피보험자에게 가해진 상해를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외상 문제로 인해 격앙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불의의 충격으로 인한 시민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며 망인의 연령이 58세에 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사건 피보험자에게 가해진 상해가 결코 경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사 6년 전동맥경화증 진단받았다는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이와 반대로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다가 분노, 스트레스 장애로 급성 심근경색 악화로 사망한 사례 아무리 보아도 외상기여도는 50%이며 기왕증기여도는 50%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 분쟁조정례들의 논지를 잘 살펴보면 재사망보험금이 부책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재해 이외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체질 내적인 요인 등의 원인이 어느 정도 병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어느 쪽인가 단독으로 또는 재해와 체질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쳐 사망과 원인 결과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존 원인의 한 가지인 재해가 직접의 원인이 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복수의 주요한 병전원인이 대체로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어느 것이 유력한 원인이라고 인정되는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분쟁조정례들의 논지에 의하면 재해 또는 상해 사망으로 인정함이 상당합니다. 반대로 위 사안이 만일 급성신근경색진단비 허혈성심장진단비 또는 질병사망보험금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의미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